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예쁜 그릇을 해주네? 사이기파라 사이. <웃음> 어, 짜증나 진짜 오늘은 두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가고싶었던 어? 레스토랑 갈건데 배가 하나도 안고프다는거 가면 또 배고플수도 있어 먹을거 보면 인간의 위는 위대해 어저겠다오 어, 다왔네? 어머 왜? 공사중이야? 약가는데? 괜찮나? 뭐.. 국기를 봤을 때까라부나라맛있다 그랬고 바시페스트 너만 수박에이랑 사이드? 메인두개 대장 아, 다 먹을 수 있어? 응 <웃음> So amazing. 어머 나딱 비었어. 여기가 아닌가? 어야 저기야. 되게 여기도 서울만큼이나 좀 예쁜 데가 많다. <웃음> 여기? 여기. 어문안 뭐 열었어 또. 오. 오. 죄다 어, 문을 안 열어 내가 가는 곳마다. 오 이쁜데? 사장님. 여기 핑크 바케스 같은 경우에는 지점이 아주 많다. 어 어? 여기 왜 이렇게요? 안연 느낌이야? 오 이거 가아해다 트위스터. 음 이렇게 꼼꼼히 봐야지. 컵 예쁘다. 나 이런 거 예쁘다. 잼통. 뭐 이렇게 했다. 아 그건 빈깍이잖아. 너나. <웃음> 어? 응? 음? 응 뭐? 아니, 만지지 마 너. 말해. 물어봐. 물어봐. 물어봐. 알아. 구, 아니, 아니 궁금. 아닌데? 궁금하지 않아. <웃음> 뭐 얘네 봐 엘리스랑 포카몬스가 얘기하고 있어. 오 틴틴. 다음 코스는 오브젝트 대구어문안 열었나 또?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월화 그리고 수요까지 일 쉬신데 먼 걸음 해주신 분들께 타가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. 에 근데 뭐나띵 스페셜이든? 야이나띵 스페셜에서 스페셜을 찾는 게내 임무야. 임무 누가 누가 부여했어 그 임무를? 응, 음, 우리 구독자님들 깼어 우리 근처에 또 있잖아 아, 있긴 있지 어, 닫았어! 진짜? 어디? 그냥 닫은 것만 묶어도 한 콘텐츠 나오겠다 그뭔 개소리야 아! 오늘은 쉽니다, 오늘은 왜? 빡침 안녕 왜어아 <웃음> 귀여워 오야 어, 커, 오야커 여기 좋아 여기 좋아 뭔가 스타 좋아. 어 어, 뭐, 응? 누가 나, 나한테 소리 질렀어? 누가? 콩순이 할로 카보 2층도 있어. 어. 와얘는 진짜로 똑같다. 우리나라도 옥스퍼드 있잖아. 어. 모던 걸 수도 있어야. 어. 아 뭔가 어, 그 이런 중인데? 인공 인공 어. 짱근은 못 멜려. 허? 어 이거야 행복한 꿈의 궁전. 이거들 예, 신상. 아, <웃음> 어 내가 찾았던 집이긴 한데 이게. 얼마니? 너무 캐비전. 한강에서 자전거. <웃음> 오 예쁘다야. 미미 라면도 있어. 남자친구 하나 데리고 하는. 거. 어머. 니라고 해. 다리가 얇아. 어어 어, 있다 여기 있다. 오 어, 그 운동장인데. 어, 와 어, <웃음> 어, 진짜네. 어 이거 뭐야? 이렇게 들어있어 이중에 하나만 해볼자 최저가보다 싸 맞아 인터넷보다 싸네 어, 인터넷보다 무조건 한 천원, 이천원은 싼거 같아서 어, 너무 괜찮다 야, 여기가 야 찐이네 키덜트찐오 여기 완전 대구의 숨은 명소네 우리만 처음 한거 아니야? <웃음> 오 여기 사람이 있겠다 야, 야 무슨 여긴 코스트 코야 어르신 때뭐 좋아 했어 응? 곤디 <웃음> <웃음> 오! 투이스토리 어 오! 야! 디즈니! 오! 여기 네 우라리 와 오! 졸긴데 사! 궁금해요? 야! 뭐 이미 다 이렇게 있는데 뭐가 궁금해? 응? 아. 오! 야! 이거 있어! 뭔데? 오! 이것도 있어! 뭔데? 나 이거 살래! <웃음> 플레이 모어봐요 I l like i 오, 귀여워. 오, 저기. 아. 누 사지도 않고서 을 맨날 찾기만 해. 오, 저기야. 그래, 저기야. 최애떡볶이. 와우, 이거, 이거는 공장인가봐. 와, 신전떡볶이 본점. 치즈떡볶이. 네, 갑니다. 갑니다 가요. 본자부터 이렇게 품절돼 주네. 어, 치즈 김밥 앤 치즈 딱 박스. 어 미쳤다. 어 꾸덕한 거 보소. 어 미쳤다. 어 미쳤다. 어 미쳤다. 미쳤다. 미쳤다. 어 치즈. 어 치즈. 어 치즈. 대청 목으로 갈래어 좋지. 와우, so amazing. 음, 음. 으 음, 뭐이! 이거... 음. 더 맛있는데? 오, 어, 이게 더 맵다. 서울보다. 음. 예. 치즈를 다 먹어버려. 순전은 치즈지. 신치. 밥을톡찍어 음, 소스에 음. 음, 톡 찍어서. 톡 찍어서? 톡 찍어서? 아럼스 무슨 무슨 무 무슨 무슨 우리나라 거야? 우리나라 거겠니? 제주국은 슨무려무려무려 무슨 손에 떡볶이. 슨 무슨 무이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슨 무 얼마? 슨천슨 무슨 무슨 오 무슨 무무 Ariana Grande, b r o d 야채곱창 1인분? 아, 1인분 두 개, 2인분. 작작 먹어야. o o 면이 들어있네. 아, 짠. 오. 뭐? 뭐?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? 자몽. Oh, no no yeah. 아, 노잼어. 너의 My f a v o r i 다 파인애플 맛있어? 뭔가 응, 싱거보인다 야? 응? 뭐 요리하다가 도중에 갖고 온 맛인데? 어 난리야 비가 최악이야 최정이에요 비가 온다는 걸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 최악이야 저리 비켜 나 예민해요 택배로 보내는 거 까고 있네 니일 택배로 보내버리고 싶다 야 <웃음> 어우 예쁘다 되게 <목소리> 예뻐? 네. 아, 야 나와 봐. 나얘 하나 있어 고또 <목소리> 그 <목소리> 그 이름이 뭐 아메리카 플레이트 아. 저희 플레이트가 10분에서 15분정도 걸리세요자리로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음! 너무 맛있다 짠! 이번에는 내가 대구에서 가장 와보고 싶었던 곳이야 드디어 왔습니다 어우 야 뒤집어진다 야 입구에서부터 너무 예쁘다 진짜 내 취향, 취향을 완전히 저격하셨다 야. 네 <웃음> 여기는 우스쿠쇼룸이라는 곳이란다 아쉽게도 동영상 촬영이 안 돼서 사진으로 담아봤단다 위치가 좋은 곳에 있지는 않지만 찾아서 와볼 만큼 정말 잘해놓은 곳이란다 개인적으로 대구 여행 중에 가장 좋았던 곳이란다 근데 진짜 여기는 꼭 한번 와봐야 되는 곳인 것 같아 맨날 뻔한 뻔그 핑크 샤랄란 맨날 소품샵에 찐 감성 소품샵 밤에 오면 또 올거야 이제 어디가? 이제 밥 먹으러 저희는 마지막 끼니를 먹으러 닭똥집 굴복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닭똥집 좋았어요? 유부부따리 정도야? 야 무슨 똥집집에서 유부부따리야또 고인도 또. 팝핑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. 음 그. 흠이 음, 이거 돼야? 음, 음. 뭐더 시켜야 되겠지? 뭐야? 똥집 불고기를 먹을까? <웃음> 어, 이거 불고기야? 음, 야밥 비벼 맛있겠다 밥 비벼 먹으래 결국 공깃밥까지 시켰단다 이렇게 귀여운 대구여행은 마무리가 되었단다 뭐으러온 건지 덕질하러 온 건지 모르겠지만 즐겁고 맛있는 귀여운 대구 여행이었단다. 다음에 또 보기 바란단다. 안녕. 어,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이거야 이거지? 이거 풀로 붙여놓거 아니야? 어, 좋아, 좋아, 어? 좋아. 설탕 아, 설탕 한번 떨어져라. 어, 하나 떨어졌어. <웃음> 아, 어? 오, 오, 그러니까 뭐, 뭐, 뭐, 뭐, 오, 뭐. 내가 그렇게 하면 위에 올려 어떻게 그 사이에 넣었어야죠. 눈치 안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